군산촛불행동대표 장숙경입니다. 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운동가 행사장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관계로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보방송 차량을 무대 옆으로 가져왔는데요.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탄압합니까? 경찰분들은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병력 빨리 빼주십시오. 행사장에서 나가시고 시민분들 보호하는 의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남... 안내방송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지금 중앙에 펜슬을 니를치는게더 브레이크를 하는 게더이크를이를이크를 하는 게더분레이이는 여러분 하이하이이 절 빼고, 절빼고고고고고 이정해이 정도는 못해. 이는이 정도는 못해. 이정이 정도는 못해. 이정이 정도는 못해. 이는이 정도는 못해. 는 못해. 이 정도는 못로이 정도는 못해. 이정이는이도는못는는도는 시인들로! 시인들로! 시인들로! 시인들로! 시인들로! 경찰분들에게 시인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주최측에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집회 중에 경고방송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협의된 대로 약속한 대로 경찰분들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세요 시민분들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손 떼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집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최 şu, 최 주한 총기 도 의원에 의조심승니다원 지겠습니다. 집회를 고집고무다가고고 니네 집과 방해됐이다 방이 됐다대표김유니다도습니다 도움을 지 지난 겸평등는성자을하소자방해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방에 을안하자에 저것도 빼지 방에 대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정찰들을 무리하게 배치해서 일부러 충돌을 지금 저,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정찰들이 빨리 불안나는게 맞아요 네? 지금 내말 들어보세요 정찰들이 저 시민들 맡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민들을 이쪽으로 합류할 수도 해줘야지 왜 인도에서 찾아내고 있냐고 이사 지금까지 촛불을 아, 지킬 수있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례를 두개 차례, 차례를 더 늘릴 어. 아, 예정입니다. 차로에 앉아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펜스를, 펜스를 어, 좀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이동하는 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펜스를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펜스를 펜슬, 이동 조체하겠습니다 차도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분들. 자 다시 한번 차도에 앉아계신 분들에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댄스를 어, 2개 차로 또 추가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차도에 앉아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집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뜩이나 열받아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더 열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경찰분들은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명대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세서 일어나주십시오. 함성 지르면서 일어나겠습니다. 함성 치죠. 너희가 아무리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힘을 들어받아도 우리는 결코 둘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민이 이긴다 족보를 이긴다 국민 포기하지 <목소리> 않는다 <목소리> 은 우리 둘 우리 우리 둘은 우리 우리 둘은우은 우리 둘 우리 둘은 우리 둘 우리 둘은 우리 둘은 우리 둘은우 우리